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목동에 있는 로컬 바디스튜디오에 와서 바디프로필 촬영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제가 이번에 바디프로필을 찌를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대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살이 엄청 많이 쪘거든요 무려 8kg나 쪘어요 8kg으로 남냐 여유가 없 거지 그래서 내가 찔까 말까 고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이어트한 모습도 저고 지금 통통한 모습도 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찍기를 결심했습니다 물론 바디프로필을 찍으신 분들이 야너그몸 갖다 무슨 바디프로필이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디프로필이 뭐예요 내 사진을 내가 찍는다는데 뭐몸 좋은 사람만 찍으라는 법 없잖아 우리도 자신감 통통한 나도 자신감 갖고 찍으면 그게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지 음. 어, 여기는, 루콜 바드 스튜디오는 약간 조명이, 자연광 조명이래요. 그래서 전 2시에 예약을 했고요. 어, 아무래도 2시에 예약을 하고 약간 햇살, 쫙, 이렇게, 이런 자연 상태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저도 오늘 메이크업을 안 하고, 헤어 도 메이크업도 다 그냥 제가 했어요. 그냥, 생각보다는 그냥 왔어요. 머리는 그냥 씻고, 드라이,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고, 눈썹 그리고, 그 다음에, 입술 을 바르고 렌즈 끼고 왔습니다. 어 제가 의상 갖고 오긴 했는데 여기 로컬 바디 스튜디오도 준비된 의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의상이나 이렇게 제 의상이나 갖고 있는의상 믹스 매치 해가지고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음, 그럼, 그럼 아니 바디 프로필이고 모든 사람만 찍을 필요는 없어.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나도. 식단 조절하고 좀 살이 찌긴 했지만 꾸준히 운동하고 바꿨으니까 난이 몸도 내 몸도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어, 아직 다이어트는 안 했지만 제가 곧 있으면 이제 대회 준비를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모습도 찍고 나중에 대회 준비 때그 모습도 찍. 해가지고 같이 간직하면 저한테 되게 소중한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잘 찍어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된게 로컬 바디스튜디오에서 갖고 있는 의상들인데 반바지 고 있고 폴라티 같은 것도 있고 바디스튜들도 있고 이렇게 가운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색이랑 이색 요색 바디스튜디오가 바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이어트 구매가 안된상태라서 저는 이모가 이곳도 괜찮거든요? 와 여기 진짜 엄청 체계적인 게 뭐냐면 이게 여기 자영화 스튜디오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질걸다 대비해서 작가님 제가 원하는 컨셉 그 배경을 아까 불렀거든요 그, 그거에 맞춰서 의상들 이렇게 쫙쫙 나열해 주시고 뭐부터 찍을지 를다 정해주세요 오 되게 체계적이야 우선은 제가 처음에 입은 거는 요 갈색 점프 스트입니다 컨셉은 이런 컨셉이에요 이런 배경 한번 갈아입고 올게요 그서 그렇죠? 다리를, 어, 예, 네. 이렇게 해서. 다리보다는 네. 네. 무릎을 살짝 잡서 그렇죠. 어, 괜찮아요. 어, 요것도 네. 한번 보요아그래서 무릎을 한어내가 이놈아 확실히 사람안이 이거는 혹시 괜찮으어쩌 맨손에 음. 여기는 셀프 바디 스튜디오도 있어서 저 혼자 이 공간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네, 제가 포즈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포즈는 여기 벽면에 참고, 저기, 보이시죠? 여기 벽면, 여기. 여기 벽면에 참고 포즈가 있어서 그거, 그대로 한번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게 셀프라서 눈치 안 보고 막 이렇게 긴장 안 해도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볼게요. 어주실요 그렇죠. 수정 받고 싶으신 거요? 저예요. 가운. 가운데 거. 이거 네. 하고. 어, 음. 저는 세 번째가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요? 세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아니 첫 번째? 아 얘는 다 받으면 되네? <웃음> 여기를 되게 다들 좋아해요. 어 여기가 되게 감성적이에요. 어. 네. 작가님 보기는 어떤 기분이요 군더더기 없는 건 사실 첫 번째기는 해요. 아. 군더더기 없는 건첫 번째인데 느낌 자체는 두 번째나 세 번째가 되게 좋죠. 네, 저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인데. 음. 두 번째 하면 왠지 계속 옆모습이 겹쳐서 첫번째 너무 겹치나? 네. 그래서 세 번째 어떠세요? 네.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고. 저는 음, 개인적으로 이두 개가 더 마음에 들거든요. 맞아, 맞아요. 저는 네 번째가 여태 없었던 포즈라서 음. 저희 쪽에. 전네 번째 네. 좋을 것 같아요. 저쪽 네. 괜찮고. 여긴 좀 너무 약간 좀 정색한 느낌처럼 나왔어 웃는 게더 좋은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 웃는 게 훨씬 예쁘죠. 음. 그리고. 저게 거. 아니. 두세컷 골라주실 텐요 그러니까 한 컷만 빼셔도 돼요. 아 이거 너무나 가운데. <웃음> 얘는 수다 안 해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막상 딱 보면 이렇게가 네, 좀더 저희가 감정될 얘는 게? 지금, 네. 근데 얘도 되게 세 번째 컷도 되게 마음에 들 요렇게 세 개는 네. 저희가 네, 여러분 제가 그 목도에 있는 로컬 바디스트에서 바디풀을다 촬영을 했는데요. 우선 전 셀피랑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포즈를 잘붙잡겠어서 셀피는 정말 포즈를 잘 잡는 신분이 찍으시면 정말 다양하고 예쁘게 많이 건질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책이 되게 엄청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의상을 보시고 제가 원하는 컨셉을 말을 하면은 이 순서를 잘 맞춰주시고 그리고 포즈를 하나하나 디렉팅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너무 저 감격했어요. 제가 고정된 사진은 한번 따로 여기 영상 끝나고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저 지금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우선 제가 눈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너무 찍기를 너무 잘해주시고제 모습 하나하나 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